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외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클리닉에 오신 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뇨를 오래 앓으셨는데 거의 포기하다시피 관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스토리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고 배울 점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아버님은 한 60대 후반이셨고요. 당뇨는 이제 한 2, 30년 동안 앓으셨는데도 어, 당뇨약은 한네가지 복용하시고 계셨고요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내 당뇨가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어, 측정해주고 얘기해주는 이 숫자가 8.0에서 8.5%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당화혈색소는 7% 이하로 되는 게 목표죠 그리고 여러분들 도잘 아시겠지만 당뇨관리에서는 운동과 식사관리 정말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운동은 거의 이제 안 한다 고 그러셨고 식사 관리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웠었던 점은요 아버님이 자신의 당뇨를 이제 고쳐줄 의사를 찾으러 이 의사 저 의사 찾아 다니신다고 하고 여러 의사를 만나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님 당뇨 관리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뇨 관리를 떠나서 아버님의 마음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나는 해볼 만큼 해봤는데 그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제 내가 당뇨를 잘 관리해봐야겠다가 아니라 타인에게 이 소유권을 부여해서 아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좀 고쳐줄 사람 없나요?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치료해왔던 거에 상관없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한번 저와 함께 해보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아버님이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당뇨약 말고 새로운 신약도 있으니 정말 좋은 당화혈색소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님 또한 그래요 이번에 제대로 한번 당뇨 관리 해봅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만성질환을 관리하시는데 있어서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 너무 앞만 보면서 달려오는 것보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니까더 개선해야 되겠구나 라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내 만성질환을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